어우 저번편에 말씀드렸죠? 무비장이에요 <웃음> 수면맛이고 네. 약간 매운맛 아 섞어. 그래요? 예. 네. 수리 수리 밥수리 안녕 밥수리예요 <웃음> 제가 지금 배달하고 왔어요 저녁 타임으로 잠깐 배달을 하고 왔는데 아 그렇게 배달이 많이 콜이 들어오던 루비장에 왔는데요 그렇게 콜이 들어오더니 오늘 저녁 타임에는 단한 콜도 못 봤어 아니면 내가 못본 사이에 누가 팍팍 이렇게 갖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막 와보고 싶고 지금 거의 제가 배민을 한달 정도 했거든요 와보고 싶었어요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이게 과연 블로그의 맛인지 아니면 유튜브의 맛인지 아 유튜브에는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닭갈 거야 아주 그냥. <웃음> 그냥 배민, <웃음> 이거 지난번에 제가 그주류박람회인가 거기 갔을 때 한번 본적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찾아봤는데 맛이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좀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한 8,000원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게 250ml 입니다 작은 병이고요 집에 갈때내 어, 발로 걸어가기 싫으니까 저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돼서 작은 거 시켰습니다 이것도 먹어볼게요 아 이거 까고 싶은데 이씨 오,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나와요? 명태, 와, 연태고량 이거, 이거, 와 완전 냄새 좋은데? 음. 와, 이거 똑같잖아 연태고량주 오, 이거 수성고량주랑 맛 똑같아 <웃음> 아, 노동을 하고 와가지고 노동주 <웃음> 노동주 한 잔씩 하면 그게 얼마나 꿀맛인지 아는 분은 알거예요 <웃음> 지금 배달 내건하고 왔는데 하... 세 번째 배달을 잘못 갖다 줬네 손님한테 미안하고 이미 갖다 줬는데 전화가 따로 온 거예요 손님한테 미안하고 가게 사장한테 욕먹고 아왜 실수했냐 하면 그 번호가 만약에 1AAAX다 이러면 제거가 1AAA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번호를 제가 어두워가지고 잘못 봤는데 <웃음> 아 웬일이야 뭐? 천명 됐다고? 어 천명이다 <웃음> <1000명이다.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촬영하는 동안 우리 유튜브 천명 찍었어 웬일이야 와. 우와 이거 어, 어떻게 먹어요? 한 번만 아, 알려주세요 가지 까는 것도 그렇게 까시면 돼요 가지 까는 것처럼? 아, 아, 머리 떼고 응. 그 위에 예쁘다가 제끼가면서 네. 좀까시니 껍데기 먹어도 돼요? 딱해요아 딱딱해요? 아, 안 먹어 봐가지고 선생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해서 한번 까 보겠습니다 딱 잡아잉 응, 딱 잡고잉 사장님이 긴장해. 목덜미 먹구나. 딱 잡아. 잉 응. 목덜미 딱 잡고 가옷가보세가보딱벗겨요 뭐가 지일 끈아이? 오렌지도꼬랑지 끈아이? 아, 꼬랑지 왠지 아까워. 허리를 펴줘. 스트레칭. r e 릴렉스. 다음에 허리를 꺾어잉! 과감하게 꺾어이 우와! 쏙! 사장부터 도전하는데? <웃음> 제자가 훌륭해! 박... 오! 대박! <웃음> 가재 까듯이 대가리 까고 먹으라고 했으니까 오! 요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웃음> 음. 와 향이 난다. 와 향이 난다 여기까지. 와 아, 이게 이런 맛이구나. 음 다리 다 씹어 먹어버릴 거야. 이게 이런 맛이었어? <목소리> 너무 맛있는데? 와 이게 마라 들어가 있나 봐요. 음 떡볶이로 왜 먹고 있어? 여기 비닥장갑 있는데 <웃음> <웃음> 짠 천명 예. <예이. 웃음> 대가리를 까고 와 대가리 되게 잘 까죠 아 이거 생물은 못 쓸텐데 그죠 우리나라 에 이게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와 맛있어요 향도 장난 아니고 너무 잘 살렸어 이 야재의 맛도 잘 살렸고 제가 원래 마라별로 그렇게 크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마라의 알싸한 향이 고거진 맛이 나왜 눈물 나 이거 매운거봐 어. <웃음> 와와 어떡해 이거 달아 유니사가 있다니까 저, 시끄러 이자식 <웃음> 손에 묻었잖아 이미 피는 여기 다 묻혔어 뭘 장갑 <웃음> 소스가 여기 막 묵직하게 여기 있거든요 미쳤다. 음. 와. 이집 맛집 인정. 딴데안가 봤지만 진짜 맛있어. <목소리> 어. 우와. 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와, 잘 어울려. 아, 진짜 존맛탱이네 이거. 아. 이거 대림동에 3만원 팔거든요? 근데 여기는 25,000원이에요 대박이다 여기 분위기도 훨씬 좋아 거기보다 거긴 완전 돛대기 시장이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집이었어요 음와 내장 어떡하면 좋아 입이 떨려 매워서 음와 너무 맛있어 큰 까지에서는 느끼지 못한 그런 맛? 음. 꼬게도 있고 새우도 있고 라스타도 있어 하 <웃음> 무슨 말이야 <웃음> 이거 다 들어있어 음 이게 배는 안 부를 것 같아 <웃음> 우와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네, 완전 짱 맛있어요 와마라탕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양이 많다 이거 양고기 맞죠? 예 네, 맞아요 와양 장난 아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너무 친절해 미쳤어 제가 배달할 때도 여기가 왜 마음에 들었냐면 어머, <목소리> <목소리> 뭐가 새로 오는 거 같아. 은 우와, 돼지기의 오이 묻히면, 돼지기 우와. 오, 감사합니다. 멋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분들은 우리가 청량을 찍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기분이 좋아요 오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 별게 아니야. 그냥 이런 작은 돼지 기대기 참바로. <목소리> 그래, 내 귓대기를 스치면 돼지기를 먹고 있지 나는 와 이거 양이 미쳤어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노말해요 와 콩나물이 잔뜩 들어갔네 이게 숙주 같더라고 여기 연근도 들어가 있고 되게 마라탕치고는 조금 연금 들어. 어, 내가 마라탕을 많이 안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일단 이 제가 좋아하는 이 푸주 건드부죠. 그리고 요거랑 콩나물까지 해서 뜨거워서 못 먹겠어. 잠시만. 라라라라라라라라. 너? <목소리> 어. 음. 응. 마라탕 진짜 평범해. <목소리> 돼지 이거. 아까 가지고 오시자마자 내가 손으로 몇개 집어 먹었는데. 갑자기 상큼해요 <웃음> 음. 음. 식감 되게 좋아요 고수 우와 음. 고수 되겠어요 <웃음> 마라탕은 그냥 진짜 노말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이 마라탕은 괜찮을 것 같아요 국물이 진짜 노말해 양고기 냄새가 살짝 나는 게 그것도 되게 비린 양고기가 아니라 음 맛있는 양고기 인지음향끝에서 약간 알싸한 마라 그 기운이 감돌긴 한데 얘에 비하면 진짜 세발의 피 얘가 너무 세네 얘가 향도 너무 좋고 가지향이 미친듯이 폭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돼지기 먹고나서 다시 먹으니까 돼지기가 상큼하거든요 마라향이 나긴 나네 야, 이게 너무 세가지고 못 느꼈네 짠! 천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아우. 이 얼얼함 와나 마라탕 먹고 이렇게 어 괜찮다 얼얼하다 이렇게 느낀 거는 처음인 거 같아 요 그 전까지는 내가 마라탕을 안 좋아했거든. 사실... 음. 아따가... 아따가... 요요 요 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콩나물 올리고 마늘쫑 올리고... 미안 와. 아까 언니가 웬만하면 대가리도다 먹으라 그래어 음, 음, 음 이게 대박이네. 이렇게 손톱을 파서, 음 돼지 기를 고수랑 함께 싸서, 음, 음, 음. 짠. 입술과 혓바닥이 어디로 사라진 것 같아 라발라발라발 <웃음> <뭐뭐뭐라> 아, 밥술 한잔 배달의 민족편 오늘 갑자기 이거 먹으려고 주문하는 와중에 천명을 찍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라롱샤는 앞으로 저는 루비장에서 먹을 거예요 <웃음> 최고 앞으로도 발전하는 밥 소리가 될게 요! 좋아요, 구독, 고고. 안녕